이틀래 어, 근바다 어. 봐. 저 비행기 봐봐. 비행기다. 어. <S> I'm <medio> no going <arians> to go <languages are> <Joan crying grammar grateful>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t t h e h o e I'm n o t s going to go o u s t t h e e I'm going to go o u t t h e e I'm going to go o u t t h e e i n o t going to go o u t h e e e o e i n t h e n t h i n g to go o u t t h e s o e u n to t h s I'm e e n e n s 이라고 1, 2, 3층 다 체험존이에요. 음. 체험까지 해보시고 나오시면 되고요. 점프 들어가보자. 김지. 가자. 어 oh, 됐다. 지나. 우 브릭을 알아봅시다. <웃음> 아까 안내, 잡... 안내 책자에 있었던 거잖아. 하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primera> <웃음> <웃음> 기억 안 나? 이거 있었어, 그때도? 와, 너무 예쁘다. 맞아 맞아. 응. 얼크도 구경하고 있나봐, 축구. 우와, 우와, 이다다 헤이, 플레이가 뭐야? 플레이가 뭐야? 플레이. 어. 놀이. 어, 놀러 가는 곳, 저쪽이래. 어. 어떻짱이 같아? 아. 감자튀김 어, 아. 진짜 대박 진짜 키티키티로 하자 그럼 헬로키티 여기 있다. 엄마 나근도자가이아다 여기. <웃음> 오, 맞아. 별이 다섯 개네. 별이 다섯 개. 보동구이랑 버터구이 나올 것아 이거 골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버터 좋아하지? 이거 한번 먹어봐. 버터 맛있겠다. 이 <웃음> 이거 가져 <가지고. 웃음> 이게 옥돔이에요 네네 아. 이거 빠르빠르이예요 바삭바삭 와삭와삭 무슨 거 버터로 아 맞다 느껴거 <느낌. 웃음> 안됩니다 네 <웃음> 이거 또 움직인다 진짜 다 움직인다 <웃음> 바다친구들 <웃음> 다들 <가져와. 웃음> 근데 바다에도 안 살게 <웃음> 혜리 도 있고. 원래 얘도 다 잘라주시는 거예요? 엄마. 혜리는 먹는 거에는 동심이 없어. 살아있는 물고기,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바, 거 바다에 있는 거다어 그냥 그 약간 내장 그거 섞은 것 같아 음, 전복 내장 아 같은 거 그래서 어, 그런 것 음. 같아 간장이에요 그런 거에 간장이에요 응어 먹어볼게 이러 해리야 너 어제 두 마리 만졌잖아 응. 음. 그리고 옥돔을 올릴 거예요 음. 여러분들도 아 음, 맛있다 음. <웃음> 제가 여러분들 대신 먹어줄게요. 밥상, 저기 다섯 개. 저기 일곱 개. 저기 일곱 개. 맛있었어? 네, 맛있었요 배불러.